적어도 스킬TV에 회원분이라면 모르는 게 있다면 회원 누구누구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모르는 것은 딴데 물어서라도 변호사, 법무사한테도 물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오는 게 회원분들 보다는 쓸데없이 뭐 지나가는 나그네가 영상 한번 보고 궁금하니까 전화번호 찾아서 묻는 사례들이 종종 많은데 별로 안 알려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도 재개발 문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개발 문의가 많은데 결국은 보상금 때문에 문제고 재개발이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사례들이 많고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주타도 지금 평리동에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했죠. 물론 재개발하는 동네마다 개별적으로 동네 주민들끼리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들이 많고 재개발 조합 속에 뭐, 뿌락지다, 캐서스로, 감시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고소가 됐지만은, 친구 변호사와 법무사 친구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사, 사실을 얘기했지만은,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했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형법 310조에 의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할 수 없다고 조항이 대법분 판례도 나와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좋은 거는 아니죠 아무래도 고소고발이 들어간다면 그렇다고 굳이 겁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공공재개발 사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현금 청산을 받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받는 것이 좋죠. 조합체에서는 그래도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조금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아파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파트가 하락, 폭락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파트보다 현금 청산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현금 청산을 받을 때 공제개발과 민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결국은 금액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보상이 나가기 전에 추정 분담금 개별 통지서를 받습니다. 개별 통지서를 받으면 여기에 대한 금액들이 사실 평균의 준해서 금액들이 책정이 됩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재개발이 보상이 좀 많이 나오지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LH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공공재개발의 보상금은 일반 재개발, 민영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좀 많이 적다 보니까 항상 소음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추정 분담금 개별통지서가 나오는데 개별통지서에 나오는 금액도 타이트하게 좀 나오는 편이죠. 거의 실거래되는 금액 위주로 개별통지서 분담금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분담금 자체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분담금 공지서 받은 금액보다 더 내려가는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도 얘기를 하면 드렸지만 은 달서구에 민간재개발로 바꿔달라 공공재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수도 마찬가지로 올려드린 내용이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수성구에 공공재개발하는 아파트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무지하거나 아니면 은 나이가 많고 아니면은 아는 사람들이 잘 없을 때 민영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공공재개발로 바꾸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모르는 분들이 지금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이 있어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드리는데 그 이외에 다양하게 재개발 때문에 전화도 받았지만 은 특히 서구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겠다. 무조건 뭐 현수막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수막을 또 길거리에 막 붙이게 되면 또 현수막 가지고 어차피 고소고발을 할 것이고 이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붙이는데 그 건물에 현수막을 붙이더라도 확실하게 지나가다가도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현수막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서 75% 이상의 동의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이나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그리고 어느 정도 단합이 된다면은 민들을 모으셔서 피켓을 들고 날짜를 잡고 아는 기사한테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tv나 뉴스에 나올 수 있게끔 떠들썩하게 공공재 개발을 반대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주택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몰라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지주택은 원래 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주택은 예전부터 원수에게 꺼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주택 자체가 힘든 것이기인데 그나마 대구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지주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지금 현재 지주택을 선택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절대 지주택으로 재개발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구에 계시면서 회원방에 가입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현재 그리고 공공재개발 때문에 얘기를 하는 평리동에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75%, 75% 이상의 동의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75% 동의를 받으면서 주민들과 명확한 대화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뭐든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개발 조합청이나 조합장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다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공짜로 뭘 바라지도 해서도 안 되고 아무도 그렇게 공짜로 뭘 해주려고 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리동에 지금 서울 경기나 대부분 변호사나 행정사들이 와서 재개발 보상금을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수수료를 내라. 100만원, 200만원을 내라. 행정사 마찬가지고요. 변호사 마찬가지 재개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터지고 나면 은 계속해서 돈을 안 받거나 보상금을 더 요구하게 되면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면 내가 선임했는 변호사조차도 공탁금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따로 받아가고 공탁금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보수를 또 받아갑니다. 그게 뭐 10% 15% 다 정하기 나름의겠지만은 그런 돈을 다 받아가고 그걸로 마무리 이상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회원방에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회원방에 몇천이든 몇만이든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다 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미분양의 할인이 되었을 때는 물론 등급에 따라 차별화는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회원방에 계시는 분들도 그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됩니다. 무조건 무슨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확인을 해보시고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놓고 바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소송을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절대 안되죠 아무튼 대구의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분이 회원방에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재개발 지주택이나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미분양 할인 같은 경우는 저도 주변에 다 알아보고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국가에서 뭔가를 해주겠다. 뭐 이런 기대심리가 약간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하나 썼듯 못 나서는 게 소문이 날까 봐 많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년 되면 더욱더 아파트가 폭락할 수 있거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라도 어떤 묘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문 중에서도 재개발 조합이나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는 분이 있다면 이주비나 이주정착금, 영손실보상금등 기타 법률에 관한 내용에 제가 얄팍하게 아는 지식 정도는 말씀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재개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손해를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모르면 물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